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입춘이죠? 한국은. <웃음> 입춘을 맞이해서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아, 저기 막, 부끄부끄 하다고요? 아 뭐, 부끄러워, 우리 사이에. <웃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어떤 사회가 어떤 세계야? 사회. 나는 타로를 읽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타로를 갖다가 즐겁게 시청하는 사람이죠. 음, 우리가 라디오처럼 이렇게 타로를 매일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1, 2, 3, 4번 이렇게 뽑는다, 이게 내 얘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의 하나의 또 스토리다, 음,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그날의 진심은 그날의 진심은 뭘까요 음, 난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자 카드 4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그날의 진심, 너,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냐? 라고 하면 음,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인형? <웃음> 인형 같은? 음, 인형 같은 사람이었다. 어떤 인형이었냐라고 하면, 그니까 내가, 이 사람은요, 그 같이 있으면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어. 어재밌고고 저저고 했지만 깊은 정은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소외감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게 아닌가. 그럼 그것도 사랑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모양이 어떻게 다한 가지 방법만 있겠냐라는 거야. 응. 여러분들하고 사랑이라는 어떤 같은 단어를 두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막 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게 무슨 뜻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조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인정도 있고 어,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제가 눈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눈치가 없다라기보다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자기 그 속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 속 자체가 어, 그냥 자기 근심이나 수심이 있는 사람 음, 이 세상에 자기 근심이나 수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냥 항상 자기 근심과 수심이 있다라고 봐 어.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겨도 그게 해결이 되면 아 클리어 끝났다 어 나는 이제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거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위로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위로의 종류가 살짝 다르다라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마음을 맞춰서 어,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어,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음.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어, 여러분이 느낄 수있고이 사람은요. 이, 이 사람은요. 누가 주지 않아도 느껴. 어, 이, 이 왜냐면 이 사람은 조금 남하고 다르거든요. 어, 남들보단 다 다르게 어, 누구보다 어, 빠르게 이 빠르게는 아니지. 빠른 사람은 아니야. <웃음> 그 랩에서 있잖아.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랬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는 더 뭐지? 어, 다른 세계에 있어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음,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은, 인형 같은 존재? 어, 떤 인형이냐라고 하면은, 음, 그냥 내가 아끼는 인형? 음, 내가 아끼는 인형? 그, 내가 아끼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거, 있, 그, 어렸을 적에, 남자들은 마징가겠고, 어 마징가. 지금 뭐죠? 파워레인저인가? 파워레인저고, 여, 여자는 막 바비 인형이잖아요. 어, 갖고 놀다가 그 자리에다 놓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뭐야? 그걸 누가 치워? 엄마가 치우겠지?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너의 여자고 니, 너, 니가 나의 남자 잖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컷 잘 놀다가 어느샌가 보면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느낌 음, 그러면 어떤 이면였냐 라고 그런거 인형 같은 음, 나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그 얼만큼 소중했냐라고 하면은 소중하긴 소중하지만 어그 소중해하는 부분이 다 솔직히 말해요. 그냥 기쁨조 같은 거지.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왜냐면 이걸 갖다 자꾸 빙빙 돌리려면 말만 길어져. 미안해요. 팩폭해서. 어,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을 갖다 안 하려고 자꾸 좋은 말로 순화시키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직역할게요 그냥 장난감 인형 어, 장난감 인형 그 변진섭의 노래가 있잖아나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이 될수 없는 나는 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짜진 게 아닌가 이대로 어. 그런 거 같아요 이대로 살아갈래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자 그래서 그렇게 된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봐 음.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수 없는 사람이고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 고집도 세고 그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그런 자기 책임감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강해. 어, 자기 책임감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강한데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능력은 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사랑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주고 그니까늘 외롭게 여자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데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할말이 있어.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응.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냐? 네가 원하는 거, 어. 네가 좋아하는 거다 해주잖아. 어. 워낙 좋은 거다 해주잖아. 내가 너한테 음, 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오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봤어. 뭘 봤냐라고 하면은 그, 어떤 남녀가 궁합을 보러 왔어요. 궁합을 보라. 부부도 아닌데 궁합을 보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그, 봐주시는 그, 그 무당분이, 솔직히 말해. 솔직히 안바라볼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일시 질고 하더라고. 불륜 사이고, 남편의 친구라는 거야. 그니까, 러 너희들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되게 권위적이고 뭐하고, 돈만 벌어. 그니까, 굉장히, 자기 자, 직업이나 자기가 남자라는 것을 프라우드,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한테는 돈만 주고 외롭게 하고 그 굉장히 여자를 갖다가 무시하는 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딱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물론 남자로서 어떠한 뭔가는 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여자가 원하는 거나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뭘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까지는 어 뼈스 어 해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 사람 뭐 다정한 말 이런 거이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뭐 하나씩 빠졌다. 어,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랑이란 나사가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란 나사가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라는 나사가 빠져 있고, 이게 다 껴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응, 어, 없어. 그러니까 맞춰나간다라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맞춰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나의, 어, 떠한그 영광과, 어, 나의 어떠한 그 그내 직업의 그 자부, 자부심, 그 프라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그러니까 거에 너가 하나라는 거지. 어. 어, 내 여자 다, 어, 내 남자 다. 그 하나의 그그 그 명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내 명예를 갖다 내 명예를 갖다가 완성시켜 준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 갖고 뭐있으면 뭐해? 어? 여자도 없이 그냥 혼자, 어, 얼마나 남자가 변변치 못하면 전화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 여자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여자를 갖다가 사랑해서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어, 하나의 그 집에 딱 들어오면 은 쇼파 있고 차단스 있고 하나의 세트가 쫙돼 있는 것처럼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어 나의 나를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 라는 거지 음. 그래서 항상 이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됐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 서게된것 같은데 그러면 은이 사람이 돌아섰을 때 나에 대한 마음이 없었나요? 라고 하면 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 초장에도 그랬잖아. 사람마다 사랑을 갖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그게 평, 평 그, 그, 그 하나의 그, 그런 거지. 그치?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이 사람은 자기 어떠한 그 어떠한 그 영향력이 자기가 하는 일이나 어떤 자기의 행동이나 어떤 자기의 습관이 그런 거야. 따라와야 돼요. 어. 이 사람 누구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부드럽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럽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이, 이 사람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그, 응? 어? 이, 저기, 막, 그,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그, 그, 에리얼 아빠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웃음> 인어잖아 인어 이너. 인어가 육지에서 나와서 사는 거 봤어요? 타협이 안 되지? 어 타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바닷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바닷 속에 들어가서 살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당연히 답답하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세계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도저히 그렇죠. 너와 내가 연애를 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맞춰줘야 돼? 이건 옳지 않아 어,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옳지 않아. 어, 옳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 헤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날의 진심은 본심은 그건 거야. 자기는 그래도 어, 나름 잘해보려고 했었고 어, 내가 그래 인정해. 내가 어떠한 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거는 부족했을 수 있어. 어 사랑의 표현은 이런 건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한테 뭐 기댄 적이 있냐 내가 너한테 뭘 갖다가 벌어오라 그런 적이 있냐 네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잖아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이 카드의 남자는 그래도 내 여자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줬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물론 못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뭐 빵빵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 해줬다라는 거야 해, 그, 내 여자나 내 남자나, 그러니까 내 남자 내 여자한테 해주는 부분에서는 요잘잘 어, 잘 해주긴 해줬어요 물질적으로 그렇, 어, 그렇다가 보니까 그런 거지 나는 솔직히 너한테 좀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어 어, 어떻게 어 사람이 맨날 알러비 알러비하고 엉덩이만 뚝뚝 뚜둥기고 사냐 이거야 어 나는 너한테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했어 너, 너가 그걸 외롭다고 했으니까 내가 뭘더 어떻게 하냐 나에 있어서 사랑이란 내 여자 내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남, 그 이,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자라고 한다면 은어 그런 거지 내 남자에게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카드를 뽑으신 여자라고 한다면 은내 여자에게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이랬잖아이 사람, 사람 타협이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 이 사람하고 계속 가려면은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 방식대로 따라가던가, 어,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어, 먹여 살려줘. 어, 먹여 살려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먹여 살려줘요. 때로는 뭐, 그, 기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막 의지하고 뭐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름 똑똑한 사람 아닌가? 응 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금전에 대한 집착도 있고 자기가 일단 목표를 하잖아요. 목표를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간다. 한 눈을 안 팔아요. 어, 목표를 하면 한 눈을 팔지 않는다. 그 바람기도 이렇게 보면 바람기도 이 사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어,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들이요. 바람기는 별로. 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의 진심은 뭐였냐라고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사랑인 거예요. 음, 뭐그 여러분들의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지 몰라.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교감이거든요. 어, 이 사람은 교감이 아니야. 어, 내 내가 그, 남자로서, 어, 나의 할 일을 갖다가 충분히 하는 거, 어.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제대로, 제대로 된 너의, 너의, 어, 그, 남자가 되는 거,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를 갖다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응. 어.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니? 라고 하면, 너는, 어 너는 나의 하나의 일부분 나 나를 갖다가 어그그 그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있잖아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나를 갖다가 하나의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 하나의 부속이고 나는 어너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가 나한테 그런 훌륭한 부속이 돼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 너를 갖다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게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지 어, 많이 다 거예요. 바, 내가 뭐 너한테 바람을 펴, 바람을 폈냐, 뭐 했냐, 라는 거지. 너한테 해줄 거다 해주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사랑은 맞다. 어, 사랑은 맞다. 그러나, 그러나, 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감정의 소통이나, 어떤 그 뭐지? 그 공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의 진심은 어, 너랑 나랑 맞지 않아서 비록 내가 어, 이 마음을 갖다가 두고 떠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나는 너를 어, 너를 사랑한 거 맞고. 어, 나의 스타일대로 너를 사랑한 거 맞고. 아직도 여전히 어, 나는 음,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는, 그리고 너,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누가, 너가 아닌 그 누가 되더라도, 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마이들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고, 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음. 하나는 뭐다? 나는 여전히 네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 있다라던가 아니면 네가 아니라 그 누가 다른 그먼 훗날에 훗날에 내 배, 어, 배필이 안돼 짝꿍이 되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다 인형. 인형 아니면집안의 어떤 가구 어, 소파 테이프 이런 것처럼 어, 나를 갖다가 내내그자청룡 웅백호처럼 내 어깨를 갖다가 세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조금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요 사랑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거느리는 하나의 어뭐그 집으로 표현한다면 가구고 그 뭐지? 어떤 영물로 표현한다면 자청룡 500호고 어, 애들로 표현한다면 어, 인형 같은 거다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어, 나는 너에게 어,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고 본다면은 음, 그냥 그런 것 같다. 어, 그, 이게 뭘까요? 어, 흠 이 사람 은 음, 여러분 을갖 다가 사랑 한것같 은데, 어, 이 사람 은 조금 음 감성 적인 사람 이 아니 었겠 는가？감성 어, 적 이고 약 간의 우유부 단함 도있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어,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어,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보면은요 어,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어, 태양 <웃음> 태양은 밝잖아 어, 밝음은 뭐야 어, 밝음은 웃음이고 밝음은 미소고 밝음은 기쁨이고 또 어, 밝음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음. 꿈보다 해몽이죠. 8월 어. 1일은 <웃음> 원래 해몽하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어. 자, 그래서 그때 그 진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어.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여도 응, 딱 이거야. 어. 나는 너한테 음 어떠한 그 야매도 없었고. 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 거야. 너에 대한 나의 마음 부끄러움이 없었다. 내가 비로 어서어섰거나어이 사람이 좀 서투른 면이 없진 않아요. 음. 음 서투르다기보다 좀 우왕좌왕하는 거게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좀성 그, 그 뭐지? 그 우유부단한 면 때문에, 어, 그, 그런 거, 그, 사, 그,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아, 야 야, 야, 야, 야, 그만 좀 저기 하고, 뭐 빨리 좀뭐 해. 이런 거기 때문에, 막, 어, 그, 그런 거, 이렇게 강박관념 같은 것 때문에, 막우왕좌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음, 우왕좌왕 하고, 내가 이, 그, 어떤 이 강박관념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제대로 이렇게 막 남자 같은 이런걸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좀 집중력도 있고 막 이런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걸 보여주지 못한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그 조금 자기를 갖다 이사람 자기 본인에 대한 걸 갖다가 뭘 보여주는데 시간이 조금 너무 오래 걸린 게 뜸을 너무 오래 들였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내 말을 갖다가 듣는 것 갖다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아좀 빨리 좀 말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빨리 좀할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한테 너는 진짜 나는 진심이었고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었고 내가 좀 느리고 좀 그런 거는 인정해. 근데 그게 그렇게 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어 그게 그만큼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게 아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헤어질 이유였냐라는 거예요. 음, 그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매도하고, 어, 그, 그, 조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갖다 들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맺힌 게좀 많은데? 음. 내가 부족한 거는 인정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진짜 너를 갖다가 사랑했다라고 해요. 어, 나는 너랑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고 될수 있으면 나의 단점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력 많이 했어요. 단점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거든. 어, 알기 때문에 그거 갖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저게 됐지만 나의, 너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음, 진실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 이 사람은 나름 괜찮았던 거 아닌가? 어, 그런 성격들만 빼면, 음, 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가 그걸 갖다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 티가 카드에서 묻어난, 어, 묻어나요. 음,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어,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들으려고 했, 어,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음, 이 사,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 어,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상처를 입은 게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 음,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카드에서 보면은 뭘 사기를 쳤다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 아닌 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거나 그런 흔적은 안 묻어나 음 그런 흔적은 안 묻어나요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여러분하고 있을 때좀 가족 같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니까왜 그러냐라고 이 사람이요. 조금 아까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약간 음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적에, 이 사람은요, 어, 폭풍이나 어떠한 스트레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이, 이, 이번 케이스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카드는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다. 어, 선생님 저 아닌데요. 카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음, 그런 게 아닌가. 상대방이 더 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상대방이 더 여러분을 사랑한 그 티가 많이 나.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한테 없었던 게 여러분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음 여러분한테 있, 있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은요 그렇게 머리가 대단한 사람은 못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일을 갖다가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타입일 수는 있어도 뭔가 머리가 팍팍팍팍 굴러나가서 사람을 뭐 이용해 먹고 그런 느낌은 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음. 어쩌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만약에 전 아닌데요, 그 사람에 줬는데요, 그러면 카드 바뀐 거 맞아요? 음,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둘중 여러분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닌가 이 사람한테? 음, 응. 여러분이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라고 하면은 답답해서, 어, 어 너무 답답해서 못해 먹겠어. 어. 어저기막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더 어, 더 허둥지둥 허둥지둥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어, 식어가는 걸 갖다가 느끼니까 이 사람이 더 허둥지둥 갈팡질팡했었던 게 아닌가. 응, 음, 그게 있잖아. 자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더일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 어, 막, 어, 이 사람이 좀더 긴장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앞에서. 음.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변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더 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둘이 비슷비슷하게 사랑은 비슷비슷하게 했겠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멀어진 거는 여러분이 아닌가. 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멀어졌겠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질 적에 굉장히 완고했었던 게 아닌가. 왕고했었던 어, 어, 완고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사람 지금 생각해요? 음, 여러분도 이 사람 생각,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건가? 어, 이 사람은요, 여,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은, 너는 나의 태양, 나의 사랑, 음, 나는 너에게 어, 진심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알려줘요 음, 알려주겠다 그렇지만 음, 나는 너하고 진짜 그 아무런 그 장애 방해가 없는 어, 우리만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음, 그러고 싶었고 나는 너하고 진짜 미래를 갖다 너와 같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너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또 다른 어 새로운 관계를 갖다 원했어. 어 너하고 가정을 꾸리, 한마디 너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이런 답어 답답한 어떤 행동들이 어, 너한테 어, 너를 점점 멀어지게 했던 원인이 됐던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준비도 돼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 그, 과거에 있던 어떤 안 좋은 습관들도 고치려고 너무너무 많이나 노력을 했어. 나의 마음은 이렇게 그대로인데 점점 식어가는 너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음, 그냥 과거에 니가 나, 과거에 옛날에 나를 사랑했던, 너와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와 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저기에서 들어요. 어, 그러니까 차갑게 서, 어, 처, 서서히 변해가는 너를 보면서 어, 그냥 옛날에 따뜻했던 너로 돌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 기다리는 것밖에는 나는,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어, 그래서 너는 어, 나 어, 나는 너에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라고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은. 너는 나의 사랑이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조금, 느린 게좀 단, 그, 게좀 답답하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서둘러갖고 우왕장 허둥지둥 하는 게 그게 조금 그렇지, 사람은 좀 괜찮아요. 대기 만성형이라 그럴까? 가은 갈수록 조금 더, 저, 어, 점차, 점차 나지겠다. 참이 사람은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낮지는 그런 형, 사람은 아니에요. 막 꿰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어,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가는 타입이어서 어떻게 보면은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기는 없는 게, 악기는 별로 없다라고 봐. 조금, 그, 여,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은요, 아까도 그랬잖아. 그, 뭐지? 강박관념이나 어떤 노이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끔씩 막 허둥지둥 하는 게 그게 보여질 수 있겠는데 그게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어, 그게큰 적인가? 어, 그 뭐지? 어, 큰 핸드케이프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누구를 갖다가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어떻게 보면 매력은 없, 을 수, 어, 없을 수 있어요. 막, 남자다 확 휘어잡고 이런 건 없잖아. 좀 지, 어,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지루하고 따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미스가 나는 거거든. 암튼, 이 사람은요, 그, 그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 얘를 갖다가 이제는 그만 기다려야 되냐? 내려놓아 내려놓고 나도 그냥 내갈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 민에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잊지 못했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기다려야 되나? 어 아니면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나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요. 재회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 선생님 저 답답해서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좀 답답한 스타일은 맞아. <웃음> 맞아. 그러나 뭐 이런 스타일이 그렇게 뭐 저기 막 크게 바람은 피지 않아요 선생님 바람 폈어요 그 인간 바람 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다 어, 그렇지만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 왜요 라고 하면 대기만성형 괜찮다니까 음, 뭐, 뭐 사람, 이 어떻게, 이 카드 한십몇분본 걸로 이 사람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만은이 카드로 나온 것을 볼때 그렇다라는 거죠. 암튼, 음, 이번 카드 리디 여기서 마치고요. 어,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사랑이다라고 봐요. 어,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고, 너는 나의 그리움이고, 어, 너는 나의 안식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드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웃음>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1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힘이었냐 어떤 힘이었니 그날의 진심은 어디 봅시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음, 별 음, 별이다 라고 봐요 너 아닌 다른 사람은 음, 너 아닌 다른 사람은 음,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그런데 왜저기막 뭐 움직이지 않고 꼴랑 한다는 게고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음, 너 아닌 다른 사람은 싫더라도, 어, 너 아닌 다른 사람은 싫더라도, 뭐 자기.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내가 더 이상 뭐를 갖다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뭘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라고 이 사람 내가 할수 있는 걸 갖다 110%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있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잘해주지 않았겠는가 싶어. 응, 성격상 성격상 미친 짓이 잘해줬다라고 봐요 헤어질 때 미친 짓이 진짜 미친 짓이 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귀었을 당시에 조금 짜릿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하고 사이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이상형이었다라고 봐요 어, 잘 맞는 부분도 많았다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 그런 건좀안 맞을 수 있어 뭔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그 도시락을 산다 아 그러면 이런 거는 못 써. 야 하고 같이. 어. 그러니까 뭘 같이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그냥 뭘 같이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따로 따로 따로 그런 거는 각개전투를 하고, 그냥 어, 따로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는 건 가능해도 뭘 같이 싸고서 같이 나가는 아건좀 힘들지 않겠나? 음.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하나씩 사와가지고 먹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뭘 같이 하는 거는 힘들겠다라는 거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자기 적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 아닌가. 음,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나는 싫어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 맞아요 어, 그냥 이 사람 성격이 조금 음,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성격 음, 되게 친절하고 젠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성격이 강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 이게요 왜 그렇게 핸들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라고 묻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카드를 보는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나 연령대를 좀 따져봐 봐요. 어, 이미 자기 성격이 굳을 때도 굳었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밤하늘의 별 어, 밤하늘의 별이다 이거야 너는 어, 너무나 아름답다 어, 어 아름답고 어, 그러나 너는 너무 차가워 어, 너무 차갑고 그러나 아름다워 음, 그래서 내 맘에서 어, 어, 지우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어, 너의 그런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너하고의 나눴던 사랑이, 어, 내게는 그래도 내, 그,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런 사랑들이, 이 사람이 어쩌면은, 어, 과거에 어떤 연애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간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음, 아니면, 길이는 짧아도 자기가 할수 있는 걸 갖다가 최선을 다했다든가 선생님 그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한테 어 맞아요. 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만큼까지 할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여러분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선생님 그 사람은 요 사랑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거는 다 지, 지, 지가 지 좋아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이거 아까 이거 1번 카드인가 해서 나일번 카드에 2번 카드예요. 나던거 똑같은 거 났지? 자, 봐봐. 어, 이 사람하고 사귈려면 이 사람 세계로 뜨여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누구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세계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이게 1번 카드에서나 하나, 2번 카드에서 잘 모르겠네. 그 캐릭터보다 얘가 조금 더 쎄요. 음, 어, 어, 이그 캐릭터도 엄청나게 센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하고 조금 장르가 달라. 어, 그 사람은 자기 권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이, 이 저기 말 3번 카드는요, 아주 파고드는 예리함이 있다라는 거야. 어, 좀 예리함이 있고요. 어, 아주 징해 아주 그냥 찐한 액기스? 어, 액기스 한 방울? 어, 그런 건,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아,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어서 갈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뭐 어떠한 뭐그 뭐지 뭐 놀아보자 막 이런 뜻은 없었어요 어 응.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진심이었다? 어, 근데 이 진심이 여러분한테 벅찼을 수도 있지. 왜냐면,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분을 갖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스타일이 벅찼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간간이는 맞춰주긴 맞춰줬어, 간간이는.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 98%를 여러분이 맞춰주고, 한 2, 3%? 음, 이를 갖다가 이 사람이 갖다 맞춰준 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을 다 여러분이 맞춰주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뭐 놀아보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 진짜 좋아하는 건 맞고요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여러분하게 다가갈 날을 갖다가이 사람은 속고봐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순정, 어, 약간 순정남이 아닌가, 순정남. 근데 조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맞지. 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 실루엣이, 너, 너 실루엣을 너무 이뻐한다. 음. 여러분 혹시 몸매 좋아요? 음, 몸매가 안 좋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어떠한 그 표정 어 몸매가 안 좋으면 피부가 막다든지 하여간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홀리는 뭔 개개가 있었어.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없는 거를 갖다가 상대방에서 찾는다라는 거.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꽂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겠다라고 봐요. 이상형이다라고 나와요.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겠냐라는 거지. 음, 좋아했겠냐라는 거이 사람이... 이 여기는 왜 헤어졌을까? 어, 되게 궁금하네. 근데 아, 알것 같기는 해요. 어, 카드 전체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어떤 성적인 걸 갖다가 많이 묘사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았겠는가? 어, 그런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한테는 부담이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야, 그게 너무 아쉬웠다라고 봐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너하고 진짜, 진짜, 그, 뭐지? 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딱 진짜 많이 많이 맺고 싶었다라고 해요 왜냐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나의 그 어떠한 그그채 애기나 채취를 갖다가 너한테 듬뿍듬뿍 담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어 자기야 나 이건 싫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들어주는 척 하다가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주는 척 하다가 다, 나,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수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 스태미너도 좋았다라고 나와요 음, 스태미너도 좋았고 이 사람한테 있어서 여러분은 음, 여러분을 갖너 여러분을 너무 예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갖다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음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헤어졌다라는 걸 갖다가 못 느낄 수도 있어. 연락이 오나요? 어, 연락이 계속 가는 케이스도 많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이 사람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호응해주지 않고 소닥보듯이 하니까 어, 소닥보듯이 하거나 아니면 어, 나 모임 있어 어, 나 어디 가야 돼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싸대 뭐 어떤 게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음, 우. 의기소침 우울해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떻게이 사람도 자기 갈길 가야지 어 자기 갈길 가겠다라고 봐 나도 새 출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쉽게 발길은 돌리지 못하겠다 라고 봐요 왜냐고요? 뭐 여긴 왜 아까도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어 사랑해 거짓말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수많은 밤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잊지 못하겠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잊고 자기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 후폭풍 왔는데. 음. 후폭풍시계 왔다 어, 갈수록 그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도 여러분이 너무 이쁘다 미치겠다 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음, 음 여러분이 너무 너무 이쁘다 미치겠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뭐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 저기, 말, 상사병 걸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가지고. 이게 웬 날립니까? 21세기에 상사병에다 걸리고. 그, 여러분, 어떻게하실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잊으려면 시간 걸려요? 음? 응? 근데, 이게, 두 케이스도 돼두 케이스 그게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은요 정말 여러분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앓거나 아니면 이게 이 열병을 앓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이 이 사람이 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게 두 가지로 해석돼요. 왜냐면 카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 카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전자가 후자보다 조금 더 많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이 3번 카드는요. 이 사람이 요 여러분한테 그 집착을 보일 만한 이유도 꽤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금전적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보다는. 어, 이 사람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똑똑하거든. 어, 저기, 뭐, 집요함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 사람의 운이 그렇게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카드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웃음> 선생님, 아는데요라고 하면은요. 금전적인 문제는 카드에서는 없다라고 나와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고 이 사람은 어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여러분들하고 미래를 갖다가 가꾼 어 꿈꿨다라는 말은 없어. 음. 이상형이었던 것도 맞고 사랑했던 것까지 는 맞지만 미래를 꿈꿀 만큼 사귀지 않은 건 아닌가 몰라. 어, 미래를 꿈꾸만큼 사귀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날의 진심이 뭐다? 어,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어, 사랑한다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어떤 기로에 너 있고 내가 후폭풍이 왔는데 음, 내가 너를 잊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어, 너를 잊고 살아갈지 자신이 없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머리 되게 아파 음, 후폭풍 진짜 시기 왔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른아른거리고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닌가 놓고 가야 되는데 놓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더, 너무 힘들다 어,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여기는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이 사람 못 잊은 거 아닌가? 아닌가? 음, 천사에게 물어봐요 어, 어떻게 어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후폭풍도 세게 왔지만 여러분 자체도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이 꽤 많다 라고 봐요 만약에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은 어떡할까요 연락이 오면 그냥 안부라도 물어볼까요 라고 한다면 부라는 물어볼 수 있잖아 충분히 어. 안부라도 물어볼까요? 한다면 안부를 물어본다. 만약에 연락이 온, 온다면 연락부터 한번 물어봐야겠다. 두서없다. <웃음> <무서웠다. 웃음> 죄송합니다. 어. 말하다 보니까 일단 연락이 와야 안부를 물어보니까 어.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어. 어. 네가 믿는다면 어. 네가 참... 진짜. 너무 광범위하다. 내가 이래서 천사를 갔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 미안합니다, 천사님. 음. 다시, 한번. 그러면은, 만약에 믿으면, 믿으면 연락이 오나요? 믿으면 연락이 오나요? 참. 믿으면 연락이 오나요? 믿으면 연락이 오나요? 음, 음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웃음> 와 답이 너무 어정쩡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나오면 이거 뭘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걱정 안 하셨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머물 사람 그러니까 인연이면 오겠고 아니면 가겠지 <웃음> 아무튼 3번 카드 어,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사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그날의 진심은 아, 어떤 거는 엔젤을 뽑아주고 어떤 거는 아, 안 뽑아서 그럴 수좀 그럴 겠는데 카드가 애매하게 끝나서 그런 거예요. 어, 애매하게 끝나니까 엔젤한테 물어본 거지. 저 엔젤한테 원래 잘안 물어보잖아요, 아시잖아요. 어. 아 그리고 저기만. 막... 보일러 소리가 지금 여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가 너무 자주 돌아간다. 음, 아, 그 지금 카드 이거 나를 갖다가 리딩하는데도 몇 번을 스탑을 해야 되는지. 음, 아무튼 중간에 스탑이 되면서 기억이 안 나면은요, 그냥 그냥 이어서 갈게요. 어,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의 어떤 의미였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지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미칠 것 같, 막, 그, 미칠 것 같은 것 같은데? 어, 아침, 점심, 저녁에 마음이 다 달라. 아침에는 뭐 그런 거지 그냥 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자기 일상에 사는 거죠. 별 그러다가도 문득 어, 아내 네, 님은 갔습니다. 어내 님은 갔습니다. 내가 왜 그때는 음, 제대로 된 말도 한번 못 해보고 걔를 어, 너를 떠나보냈을까라고 하면서도 또, 또 그러다가 휙 돌아보면 미친 거야 싶을 정도로 아, 이, 너는 내 운명이었는데, 너는 내 운명이었는데, 그랬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냥 내가 마음을 갖다가 단단히 먹고서 가야 되나 어, 아니면 내가 너를 갖다가 잡아야 되나 어, 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지. 어. 여기는 요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는 제를 원한다면 은요 여러분들이 연락해야지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먼저 연락할 사람은 아니지 않겠나 어, 왜 그러냐라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근데 지금 시, 마음속으로는요 아침잠진저녁 미칠 것 같아 음, 그냥 그런 거지. 내가 너와, 너하고 제대로 된, 어, 말도 못 해보고, 그냥 너를 갖다가 놓아버렸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지배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딱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 때문에, 어, 어떠한 그, 그니까, 제대로 끝내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가, 나가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어, 어떤 스타일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지가 자기 세상.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아닌 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건 남마의비즈니스도이른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맘먹은 대로 자기의 그냥 이 지구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라는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람은 크게 요동받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 못다 한 사랑에 그 아쉬움만 가득한 사랑 이게 돌아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그 사람 그랬지 아 그때 그 사람 너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어, 뭉클뭉클해지고 그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내가 미소가 젖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좋았던 기억이 아니에요. 어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아쉬웠던 기억들. 어 너하고 내가 함께 있었을 적에 못했던 그것도 못해보고서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 아쉬움이 조금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사랑했나요? 라고 본다면 예스. Yes. 음, 사랑한 거 맞아요. 음. 사랑한 거 맞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갖다가 훌훌 털어내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시점이 온게 아닌가 음. 그차나 언제까지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제대로 나눠보질 못하는 어떠한 마음 진심된 마음을 갖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 라는 거지 음. 그... 못한 건 그냥 못한 거잖아요. 어, 내가 부족해서 못한 걸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훌훌 털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어, 여기서 망설여진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미련스럽게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 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이 깊었다라고 봐요. 음이 선생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라고 보면은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는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 를 잡은 상태에서 헤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어, 그래도 내 사람이다 싶었을 적에 어 나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마음은 그냥 맨날 먹어. 그래. 아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나도 음. 이 사람도 그래나 그래 나도 그냥 내갈길 가자라고 생각하는데도 못 가요. 음.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지면은요, 어, 남자가 더 빨리 갈 수, 갈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어쩌면 여자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남자가 진짜 제대로 상처받으면요 은 여자 사귀기 힘들지 않나 어, 힘들어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크게 데미지를 많이 받아 음안 그럴 것 같은데 도 그렇다 라는 거예요 남자도 상처받아요 음. 미운건 미운거고 편견은 같이 맙시다 <웃음> 그래서, 뭐, 그럼, 못 가고 있지, 뭘, 응.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니까 못 간다라는 거야. 쉽게는 못 가지 싶어요, 응.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응. 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행여, 나를 갖 내게 돌아올까? 아니면 행여 나를 돌아봐줄까? 남, 그, 나,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남자도 그래요. 오히려 남자가 더 바란다 여자보다 여자는 그막 매달리고 뭐하고 그런 걸 보다 남자보다 조금 더 그런 게좀 쉬워 여자니까 응. 남자는 그게 그 진짜 이상한 놈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남자가 그게 매달리고 뭐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아 여자 여자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어, 어떤 면에서는요 더 털리기가 더 쉬워 왜냐하면 매달리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가 할걸다해버으니까 여한이 없잖아 아쉬움이 없 그러니까 미련이 없잖아 그때 내가 이걸 갖다가 해볼 걸 그래서 잡아볼 이런 껄이 없잖아 그랬을 걸저을걸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야 어, 못하잖아 못하니까 어떻게 돼 어,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때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많다라는 거지 암튼 이 사람은요 혹시나 싶어서 자꾸 어,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려놓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려놓고 그런 거 같아 연락 온 사람도 있겠는데 여기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라고 하면은 마음 음, <웃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많은 음, 연락이 온 사람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기는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이 4번 카드, 요즘은 이렇게 여자가 금전적으로 더 낫지? 어, 남자도요, 금전 봅니다. 어, 이, 이게, 아 그, 저기, 막, 그거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상대방이 나보다 그래도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면 좋지 않나요? 뭐 남들하고 다를 거 뭐가 있어 똑같지 남자도 똑같지 어.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이 사람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라고 봐요. 음. 그리고 나름 그래도 이 사람이 그좀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저축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음, 여러분도 괜찮고 어, 선남선녀인데 왜왜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여기는 대화가 부족해요 어, 대화만 조금 나눈다 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조건도 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 이 사람 후폭풍 참 많이 왔거든요? 후폭풍이 왔어.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요. 그래서 후폭풍이 와서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겠다. 어, 연락이 와서, 어, 연락이 와서 저기 한 케이스도 있겠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어, 용서해 달라고 연락 온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4번 카드는요. 그래서 그래서 보는 거라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음, 사랑하는 거 맞고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던 거 용서를 좀 해달라 고 그러는 거 같아 여기 바람 폈어요 음. 근데 그거는 그뭐 대단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 어 대단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개중에 따라서는 대단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람에도 경중이 있잖아 어. 근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용서를 빌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쪽으로 더 우세했던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을 놓고 비교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카드상으로 본다면. 어, 실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안 갔던 거는 여러분들을 갔다가 어, 가려고 했는데 자꾸 어, 뭔가 발에서 잡아. 발목을 잡고 잡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걸, 그게 뭔지 몰랐는데, 결국은 그걸 갖다가 깨달은 게 아닌가? 어. 사랑했다라고 봐요. 어,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가려고 보니까 자꾸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도 못못했었다고 나오는데 뭐 다야 그렇게습니까 많은 그래도 못 있었으니까 보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는 어, 끝나는구나. 용,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해주는구나.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게 끝난 게 나옴으로 해서 이거의 뜻이 바뀌었어요. 음, 이게 안 나왔으면 이게 뜻이 안 바뀌는데, 이게 나옴으로 해서 뜻이 변했다. 라고 봐. 왜 그러냐? 하면은 자비는 없다. 라고 된것 같아. 음, 내가 너에 대한 어떠한... 음, 네가... 그 인연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그것들 때문에 어, 내가 너를 갖다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어, 네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다. 어, 어떻게 너와 나의 인연을 갖다가 어, 그딴 식으로밖에 볼수없 어, 없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이썬 카드는 뭔가요?라고 하면은요. 어, 철딱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이 음, 그랬다라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 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걸로 봐서는 어쩌면은 흔하진 않은 케이스겠지만 어 유산이 됐다던가 음, 그래서 용서를 갖다 못한다, 라는 거고. 어, 어, 여기서는요, 유산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많은, 만약에 아이, 이제 임신을 했다면은, 유산이 됐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것이, 어, 부부다라고 했으면은요, 애를 놓고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임신을 했거나, 어, 뭐, 가 그런, 좀, 변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너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너, 우리, 너와 내가 이렇게, 어, 엔딩을 맞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이도저도, 20대는 안, 안 그럴 수도 있잖아. 20대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소드가 이렇게 많이 꼽힌 걸로 봐서는요. 음, 아이를 임신했을 황, 어, 임신했다가, 어, 유산이 됐을,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됐을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지만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해줬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너, 너한테는, 어, 사랑이 장난이니?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 아이가 가졌겠거나,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아이를 가졌을 확률은 살짝 낮겠다라고 봐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숨겨둔 여자가 있었던 거는 맞다라고 봐 음, 숨겨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어 여러분 사이에서 갈등은 했었다. 어, 그렇지만 용서를 해달라고 빈 사람이 조금 더 많았겠다. 그냥 돌아서 간 사람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싶은데요? 음 여러분 용서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미련은 남았겠다. 어, 미련은 남았다. 미련은 남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다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요. 사귄 날에 비례하거든. 어, 여기는 그래서 선남선녀가 아니었었던가. 어, 서로 조건도 좋았고, 나름 가치관에 이런 건좀잘 맞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진짜 심히, 어, 이, 이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후폭풍, 여기는 쌍방의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야지. 어, 왜 그러냐면, 선남, 선녀가 만났다 그랬잖아. 둘다 조건이 좋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관계가 원데이 투데이 된 관계는 아니지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어느 정도 어그영혼을 조금 통한 사이가 아닌가? 어좀 대화가 되지 않았겠는가? 헤어질 무렵에서는 대화가 되지 어, 대화나 어떤 것들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는요. 대화가 조금 어그 전까지는 됐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남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하면 사랑은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고 아쉽그 너하고 나하고 좀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들이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겠고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요. 어 막, 막판에 막저 소음 진짜 죄송해요. 어 날이 추워서 그래요. 암튼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